자 여러분 LMS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올려진 자료는 일단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자, 참고용으로 보시고 어, 강의 계획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자, 여러분들과 분자영양학이라는이 교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소개 잠시 보시면은 최근 고령화, 산업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현대인의 질병은 예방 및 치료 측면의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영양소에 인체 대사 규정, 기전 규명에 집중하면서 나타나는 학문의 분야가 이 분자 영양학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가 나타납니다. 이 분자 영양학은 사실 뭐 의학, 뭐 한의학, 약학, 생명과학, 뭐 수의학, 농생명공학, 해양수산, 질병역학 및 스포츠 영양학 등 가히 놀랄만한 영역으로까지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영양 이 학사학위 전공자들이 분자영양학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자, 이걸 이번 강좌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은 주별강의 요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파트, 교재가 파트 1, 2, 3로 되어 있는데, 파트 1, 2, 3, 파트 1, 2를 지금 우리가 주, 실제로 다루, 좀 다루고 싶은 영역이고, 파트 3 영역은 앞쪽에서 봤듯이 주로 질병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1, 2를 관심을 가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파트 3에 있는 영역이 최종적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트 3 영역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부분을, 한 부분을 꼭좀 관심을 가지고 리포트를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파트 3 영역에 우리가 에 나와 있는 것이 대사 증후군이었고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퇴행성 신경 질환, 그다음 노화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3 영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셔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 영역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교재가 그 대학원생이 쓸수 있는 교재로 사실 파트 3는 만들었습니다. 파트 1, 2를 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어차피 파트 1에 분자 영양학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자 영양학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분자 영양학이 분자영양학을 이것이야 정의를 하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분자영양학의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유전정보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 관계를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실은 유전정보가 발현이 되고 안 되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자, 그 결과를 우리가 주 관심 영역으로 가지고 분자 영양학을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자. 거기에 지금 보시면 첫 주에 학업 계획 그리고 관심 영역 및 과제 등 되어있는 이 부분이 파트 3 질병과 분자 영양 이쪽에 한 분야를 내 관심 영역으로 좀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그 다음 2주 차에 분자 영양학 핵심 개념과 분자 생물학적 기술에 대해서 3주에 세포 기능 조절에서의 영양소 역할을 보도록 하고요. 4주 마찬가지. 그 다음 5주에 탄수화물 대사하고 유전자 발형 관계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비타민 A, 비타민 D, 철, 카니틴, 화이토 케미칼. 자, 이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월요일이 상당히 보강을 나중에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책 내용보다만 논문을 또 찾아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논문 찾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너무 책만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문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논문도 봐야 되겠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문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어렵게 난해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논문만 가지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 교재를 가지고 논문을 덧붙여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지금 올려져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혹시 보시면 일주차에 보십시오. 일주 일차 시, 이차 시, 삼차 시, 이차 시가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출결 체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참고 자료이다. 그 다음, 열어보면, 열려지는지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한번 열어보세요. 열려집니까? 예, 네, 열려지네요. 네, 잠깐.